안녕하세요. 승범이형입니다 도형으로 영어 정복하기 기초편 두 번째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이 영상들은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도형 보는 법에 대한 영상은 뒤에 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그 부분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어에 눈이 트이는 영상 두 번째 시작해 볼게요. 자, 이 기본 문장 구조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단어를 넣어서 기본 문장 구조를 한번더 볼게요. You love Christine. 자, 뭐 우리말로 바꾸면 뭐 너는 진짜 좋아하잖아. Christine을. 그런데 뭐 굳이 한국말 꺼내지 말자 그랬었죠. 우리끼리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안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땐 그냥 You love Christine이에요. 그런데 저 Christine이라는 사람 이름에 구멍이 나있어요. 즉 문장 구조에 저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 저자에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인 게 확실하면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듯이 what을 넣는 게 아니라 who를 넣는 거겠죠 이번엔 누구 뭔진 모르는데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럼 who가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이 who가 또 앞으로 보내져서 who가 누구야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이란 뜻이 돼서 who you love 라는 구문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who you love, who you love 연습을 많이 하면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지게 될 거고 자 그러면 he knows who you love라는 문장에 쓰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게 만약에 you love 크리스틴을 좋아하는 누군가 이렇게 주어 자리가 빈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거 적응 꼭 하셔야 되는데 자 그때는 당연히 누군지 모르니까 후가 들어가는 거고요. 후가 이미 앞에 있으니까 어떠한 자리 이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who loves 크리스틴이라는 구문이 되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후가 일단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겠죠. 여러 명이라는 전제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3자인 거예요. 그래서 S를 붙여줘야 돼요. 동사에. 그래서 who loves Christine. Christine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who loves Christine. who loves Christine 하면서 하나의 덩어리로 즉 하나의 단어처럼 느껴지는 게 완성이 되면 I know who loves Christine. 나 알아. 크리스틴을 누가 좋아하는지 라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후지만 좀 역할이 다른 거죠. 계속 복습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즉 1번의 후와 2번의 후가 조금 달라요. 1번의 후는 주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온 거고 2번은 주어 자리에 있는 후인 거죠. 그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주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온 후는 뒤에 whom, m을 붙여가지고요, whom이라고 쓸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할 때는 딱딱해 보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요. 글을 쓰거나 아니면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 딱딱한 말투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 whom이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whom you love라는 구문이 완성되고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말하면 he knows whom you love라는 문장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죠. 자, 이제 who you love와 who loves Christine. 좀 구별이 가시죠? 만약 구별이 안 되시면 다시 한번또 보셔야 돼요. 구별이 되면 자연스럽게 문장에 한번더 넣어서 I saw who you love yesterday. 나 어제 네가 좋아하는 애걔 봤어. 이런 문장이 완성되는 거고 I met who loves Christine. 나는 만났어. 누군지 말을 안 했지만 Christine을 어, 좋아하는 누군가를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이 who what이라는 건 영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문장 중간에 후가 들어가면요. 어 이거는 그 뒤에 문장 구조에 어떤 빈자리가 있음을 미리 암시하는 거예요. I saw who you love yesterday. 즉 you love 뒤에 있는 그 빈자리가 앞으로 이동한 후라는 거죠. 이 개념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I saw who you love yesterday 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청킹 그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what, 혹은 who가 들어가면 그 뒤에 나오는 구문에 뭔가 문장 구조에서의 빈자리, 구멍이 있다라는 걸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해 안 돼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who you love, 자, 그리고 who you love와 Who loves Christine은 동사 뒤에도 이렇게 한 덩어리로 쓰일 수 있지만 주어 자리에도 올수 있어요. Who you love came here. 너가 좋아하는 그 누군가 여기 왔었어. 그리고 Who loves Christine is Matt. c h r i s t 을 좋아하는 그 누군가는 바로 매 a 야 사실 Matt loves Christine 해도 되지만 좀 표현을 좀더 극적으로 하는 거죠. 어, 크리스틴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매트야 이런 식으로요 이런 문장 이제 여러분들 구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오늘 영상으로만도 여러분들 영어가 많이 바뀌실 거예요 you recommend s e a n 너는 s e a n 을 추천한다 라는 의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s e a n 자리에 즉 사람인 자리가 빈자리가 되면 w h o 가 돼서 w h o you recommend 라는 구문이 완성되는 거고 이거를 한 덩어리, 한 명사처럼, 한 단어처럼 우리가 느끼자는 게 앞에 계속 해왔던 거였어요. Who you recommend?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한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또 어떤 것도 할수 있냐면요.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명사를 설명해주는 말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였고 저 그림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who you recommend가 명사처럼 쓰이면 문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I hired who you recommended 자 이제 과거 표현으로 제가 좀 바꿨어요 나는 고용했었어 네가 추천했던 그 사람을 제가 또 지금 영어 한국말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영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I hired Sean 나는 Sean을 고용했었어 Who you recommended 하면서 똑같이 Who you recommended인데 이번에 그게 하나의 명사처럼 쓰인 게 아니라 네가 추천했던 Sean 이라는 그 구문이 완성될 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I hired Sean who you recommended 이제 번역 안 해도 되겠죠. 다시 말하면 I hired Sean who you recommended랑 I hired who you recommended 자, 이두 개는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I hired Sean 하고요, 후를 얘기 안 하고 바로 you recommended. 네가 추천했던 Sean이라고 말해도 돼요. 자 이렇게 좀 짧은 문장으로 말하고 싶을 때는 후는 빼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구어체에서는 후를 많이 생략하죠. 자 생략한 것도 다시 읽어볼까요? I hired Sean, you recommended. 이렇게 되면 you recommended라는 그 구문이 더 이상 이제 문장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의 단어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그걸 다시 염두하고 한 번만 더 소리내볼까요? I hired Sean you recommended 즉, Sean, who you recommended Sean, you recommended 둘다 적응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번엔 주어 자리가 구멍 난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누군가인데 좋아한대요 여기서 일하는 걸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또 만들어볼 수 있어요 Who like to work here? 여기서 일하고 싶어 했던 누군가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처럼 who like to work here 혹은 형용사처럼 who like to work here 둘다 되는 거고요. 형용사처럼 쓰이는 걸한번더 볼까요? I hired Matt who like to work here. 자, 나는 매트를 고용했는데 그 매트가 누구냐면 뒤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봐도 야될게 있어요. 과연 여기 나와 있는 저 w h o 를 생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Matt, who like to work here. 여기서요. w h o 를 생략하면 너무 어색해져요. 그냥 Matt는 여기서 일하고 싶어 했었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 이해 안 되신다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른 예문으로 한번더 볼게요. I read the book. 자, 이것도 the book을 얘기 안 하면 what이 돼가지고 what I read. 내가 읽는 무언가라는 구문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명사처럼도 쓰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것도 형용사처럼 다른 명사를 설명해주는 말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요 이때는 what I read는 명사처럼 쓰이지만 형용사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what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what이 뭔가를 설명 직접 설명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which라는 다른 단어를 쓰셔야 돼요. which I read. 그래야 형용사처럼 쓸수 있습니다. 형용사처럼 쓰이니까 앞에 있는 the book을 설명해서 the book which I read.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흔히 배우는 건데요. 이건 좀 뒤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기존 문법에서는요. 근데 이건 정말 기초 중에 기초고요 그리고 이런 걸 알아야 나중에 다른 문장으로 확대가 쉽게 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배워보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위치는또 생략해도 됩니다. the book I read. 내가 읽는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the book I rea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what I read랑 which I read랑 좀 구별이 되시죠? 한번더 얘기하면 명사처럼 쓰이는 거고 what I read는 which I read는 앞에 있는 다른 말을 설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장에 넣어보면 Your dog tore what I read. Tore라는 어려운 단어를 잠깐 꺼냈지만 tear, 찢다라는 그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tore예요. Your dog tore, 네 개가 찢어버렸어. What I read. 내가 읽고 있는 거를 자그 읽고 있는 게 뭔지 말안 했으면 그냥 what으로 쓰는 거고요. 내가 읽고 있는 그 책이라는 걸 말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Your dog tore the book which I read. 그리고 당연히 위치는 생략해도 되는 거고 말할 땐 주로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I read처럼 간단하게 붙이는 말들은 생략을 하고요. 뒤에 말이 좀 주저리 주저리 길어지면 이제 생략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긴 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You're the, the book I read. 미루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소리내보세요. You're the, the book I read. 속상한 거죠. 니네 개가 내가 읽고 있는 책을 찢어버렸어 그죠? 자, 그 느낌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You're the doctor o the book I read 그리고 이거를 오늘의 문장으로 해볼게요 You're the doctor o the book I read 그러니까 what과 which의 차이도 명쾌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중간에 I read가 마치 문장처럼 보이는 문장 구조는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문장처럼 보이는 저 구문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덩어리처럼, 한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은 저걸 사용하겠습니다. Your doctor, the book I read. 그리고 처음에는 천천히, your doctor, the book I read. 천천히 읽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적응이 되시면 좀 빨리 소리 내줘 보세요. 빨리 말하면요, 생각도 빨라집니다. 계속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점점 읽는 속도를 좀 빨리 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배워왔던 그 말은 이제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따라오십시오 보글리시는 다릅니다